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의 GD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의 오븐 브리핑 주제는 비트코인이 만 달러 지지 탈 가격 하락 주의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시작하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만 달러 지지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위태로운 비트코인의 모습 보이시죠 제관점의 비트코인 현상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앞으로 주요 지지선이 모두 지지 실패할 가능성을 보고 현재 있습니다 그럼 오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약 5.5% 정도 시총은 감소한 모습이고요. 어 하나로 따지면 약 18조원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시총이 전일 대비 쭉 감소를 하다가 굴기를 어좀 수정을 하고요. 시총이 전일 대비 쭉 감소를 하다가 2 7 0밀리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시총이 증가하는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2 8 0밀리 달러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오전 8시부터 다시 급격하게 시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전일 11시 대비 11시 전보다 약 18조 정도의 시총이더 빠진 모습 이렇게 시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보던 일목균형표 관점과 패턴 관점의 1 1봉 차트입니다. 자 현재 만 달러선 만 달러선 이탈했고요. 구름대 하단까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지지선이었던 구름대 하단 이탈했고요. 어, 계속 말씀드리는 이중첨단 패턴의 목선 목선 현재 지지 테스트 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죠 자, 목선의 지지 테스트 한번 소폭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봉으로되었을때 소폭 다음 구름대 상단까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대하다가 쭉 떨어지는 그러한 이중첨단 패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지지선이었던 첫 번째 구름대 하단 이탈한 상황 확인했고요 자, 다음 차트 시황 보기 전에 제가 흥미로운 차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 차트 보시면 true usd 비트코인 비트코인 기칙으로 true usd를 어, 매매하는 그런 차트인데요 뭐 태당한 true usd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 거의 거꾸로 뒤,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떤 패턴 보이시나요? 비트코인과 반대 패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뭐 이렇게 하면은 현재 true usd 그러니까 트리에스나 뭐 테더나 이러한 어, 스테블 코인들은 현재 이러한 이중 이중 바닥 패턴 더블 바텀 패턴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하락 어, 지난 3월부터 뭐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졌고 뭐 비트코인은 상승이 이루어졌기 죠 반대로 그래서 보자면 현재 이중 수남 패턴의 아, 목선 목선 저항 테스트입니다. 원래 이, 이 더블 바텀 패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론적인데요. 어,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저항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목선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저항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제 패턴의 목표가대로 움직이겠죠. 자, 패턴의 목표가는 살펴볼까요? 패턴의 목표가. 자, 대략적으로 한 어, 13528, 13528 4투정도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자,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기 전, 급락하기 전에 주요, 고, 주요 고점, 고점의 저항이었습니다. 똑같은 주요 고점이기 때문에, 어, 13528 4토시까지는 어, 주요 매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패턴, 패턴 목표 도달 가능성, 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목선, 목선 부근인, 어, 10416 4토시 정도 돼요. 목선을 돌파하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청산을 한게 맞다고 봅니다 매수를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든 중간에서 매수를 하셨든 일단은 혹은 뭐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 뒤집어서 봤을 때 밑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청산 적기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테더가 비트코인 기축으로 이 목선 1406.416.10.416 사토시를 돌파를 하면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태도로 어, 봤을 때 목표가 도달 여기까지 도달하였거나 뭐그 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도달 못하고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하락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이 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 보여드리면 자목선 이탈하면 청산하시고요 을 뭐 목표가 도달, 또는 그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수해서 다시 저점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손실이 크실, 클 수도 있어요. 손실이, 뭐, 고점, 그점,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지금 현재 약 30% 정도 손실입니다. 자, 그래도 손절하시고, 만약에 패턴 목표가 이탈하지 않아, 뭐, 이쯤에서, 제가 한 2층까지, 2까지 내려올, 내려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저점 매수 한다고 치면은, 다시 돌아오면 본절, 30%는 일단 본절 치고요. 그 다음 쭉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면 80%까지의 기대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존버하시면은 그냥 본전 찾는 거죠. 네, 여기서 30%, 마이너스 30%였다가 마이너스 뭐한 5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오시면은 그냥 그대로 본전 찾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마이너스 30% 손절하시고 여기서 좀 잡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약 90% 뭐 80% 90%의 수익을볼수 있으니까 그 30% 손절한 거를 충분히 어, 메꾸고도 남죠 그래서 자, 테라차트 목성 돌파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또 하나의 주요 지지선 어, 지난 18년 12월, 11월부터 2월1 어, 19년 2월 저점으로 형성된 상승추세 채널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 상승추세 채널 상단에서 지지를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매번 실패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제 보셨으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이탈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사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도 지지를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의 주요 지지선 이탈 가능성 근거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동 평균선 관점입니다. 이평선 관점에 61위평선 장기이평선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다시 반등했지만 결국에 중기이평선3 0일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장기이평선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요 지지선 이탈 가능성 중에 하나인 어, 장기이평선 현재 지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펜 관점의 어, 지지선인데요 피부나 치폐 하락추세 23.6% 추세선입니다 하락추세선 자 여기서 지점은 받았고 또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내려오게 되면 지지를 또 받고 물론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최후에 현재까지 지지선 다 이탈했죠 이제 마지막 보로로 남은 지지선이 23.6%라는 지지선입니다 여기 까지 지지 받고 올라가는지 하락하는지 이거 주시 가능할 것 같고요 배구를 좀더 다른 패턴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 깃발형 패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 가능성도 충분히, 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턴, 일단 지 러프하게 그려놓을게요.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어, 피보나치 펜의 하락 추세선 23.6% 지지받으면 플래그 패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펜, 어, 하락 추세 23.6% 라인 지지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목구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자, 과거 주요 저항선이었던 1만 어 10달러, 1만 14달러 선 지지 현재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 중에 또 하나였던 1만 14달러 현재 지지 실패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목균형표와 어 이중천장패턴의 관점으로 1일봉 차트 주시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목선 이탈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상 발생하면은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및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항상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